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6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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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 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 또한 천국을 숨겨진 보화로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구절들의 비유와 조금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구절의 비유에서는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요청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인 천국의 비유는 다른 비유의 구절들보다 좀 직설적이어서 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직설적이고 뚜렷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구절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좀더 제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에는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그보화를 다시 숨겨서 돌아간 돌아간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아가 숨겨진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을 등장시키시면서 정말 귀하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 다 팔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를 팔거나 대부분을 팔아, 팔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사는 장사꾼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발견한 보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보다 더욱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밭에서 발견한 보아가 자신의 전 재산보다 가치가 없다면 재산을 팔아서 보아가 숨겨진 밭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즉 밭에서 금은 보아를 발견했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너의 삶에 세상이 줄수 없는 만족감과 가치감을 경험했다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면 그것을 잃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너의 시간과 너의 에너지와 너의 재정과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라. 그 평안과 안식을 사람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제 인생을 살고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에 내 힘으로 내 가게를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와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실패감 때문에 하루하루 술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산산조각나 몸부림치고 있는 저를 어느 날 아주 오래전부터 내 옆에서 기다리시며 만나기를 애타게 원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위로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 구원의 은혜, 나의 죄와 연약함, 나의 부적절감을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덮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딱하고 차갑게 식어있던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 뛰게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의미 있는 삶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의 은혜로 느꼈던 해방감과 출처를 알수 없는 내 마음 속에서 마구마구 샘솟는 기쁨과 만족감을 다른 사람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과 나의 돈과 나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두 팔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삼아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 복음을 그 구원의 감격을 놀라운 사랑과 만족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교사로 헌신했던 기억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이 그때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이 그때 느꼈던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만족감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매순간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사단의 공격과 속임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과 교회의 형제자매 그리고 사역자들을 향한 어떠한 실망감 때문에,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또는 부모님과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들 또한 구원의 감격,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세상에서는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덮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던 그 기쁨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잃어버렸다면 그 기쁨에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부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삶이 사단의 계략과 권모술수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나, 나, 의탁하며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아버지를 깊게 만나고 더욱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